저희한테 있어서 고난은 사실 현재인데 아... 어... 사실 저희 제품이 워낙 많았고 저희가 회사가 워낙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포켓몬빵 말고도 그 제출시 요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만 다른 제품에 비해서 포켓몬빵이 조금 달랐던 건 저희한테 제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그 요청사항이 되게 디테일했어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모양이 동그랗고 뭐 맛이 좀 이랬던 제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포켓몬스터 빵은 제품명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의견이 디테일하다는 건그 추억이 좀 생생하다는 반증이고 그런 것들이 좀 하나씩 쌓여서 아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했었고, 이게 나만의 의견이 아니겠다. 맛이 너무 과거에 치워쳐져 있으면 안 된다는 라 느낌. 어, 소비자 입맛이 계속 바뀌었고, 그들이 아무리 과거를 추억하더라도, 10대에서 넘어 30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맛을 만족시킬 만한 퀄리티로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또한 가지는 사실은 띠부실이 예전 그 20년 전 띠부실도 현재 거래되고 있고 진짜 좋아하시는 콜렉터 분들은 아직도 모으고 계세요 그 당시 아트업크는 채도나 색상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되도록이면 표정 같은 것들도 포켓몬들이 다 다르게 하기 노력을 했고 진짜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 디테일하게 포켓몬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인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몇개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덕다 이걸 기획한 사람은 덕후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감사하죠 그런 거를 알아주실 때 첫날 주문은 많지 않았어요 저희가 2월 24일에 출시를 하거든요 출시 일주일 전에 사실 이미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상보다 주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바이럴이 실제 일어났던 건 소비자층인 거고 저희한테 주문을 주시는 분들은 정주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주님들까지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릴 거라는 걸 이제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23일 날 퇴근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실패 요인에 대한 아이데이션을 하고 늦게 혼자 퇴근을 했는데 저도 지금 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보통 제품이 출시하면 한번 가봐요. 그래서 소비자 인척 이제 기웃기웃 됐죠. 빵매트 앞에서. 이제 점주님께서 어, 뭐 찾으시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때 제가 이제 포켓몬 빵 혹시 출시했다는데 내일 출시하는 데문을 안 들어왔냐 여쭤봤어요. 근데 점주님이 씨 웃으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포켓몬빵을 너처럼 찾는 사람이 50명 넘게 왔었다 아, 아직도 소름 돋는데 그 때의 응. 느낌이 그 희열은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날 잠을 잘못 잤어요. 24일날 이제 출근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25일 주문이 들어와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보통 신제품의 수십 배의 숫자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나이가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수요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약 30종의 제품을 중단했어요 포켓몬빵을 소비자한테 하나라도 더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드는 공정에 자동화를 통해서 단한 봉이라도 더 양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도 계속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고 정말 오해들이 많으신데 단호하게 24시간 정말 풀로 돌리고 있고 소비자분들한테 하나라도 도움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어, 라인 공장 자체를 증설하거나 이런 거는 너무 큰 이슈라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공급량을 늘리기 보다 소비자분들이 좀더 재미있고 좀더 놀기 위한 마케팅적인 활동들을 앞으로 계속 선보일 계획이 있고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만한 것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장 핵심은 추억 소환이 네네. 먹혔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M세대 분들이 바이럴을 시작을 이끌어 주셨고 그런 바이럴이 Z세대까지 내려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10대 분들까지도 너무나도 신기하게 어그 초등학생분들 포함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같이 이제 추억을 공유하고 같이 TBC를 모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세네 다섯 세대만이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켓몬빵에는 있지 않았나 그리고 포켓몬빵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좀 마케팅적으로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제품들이나 콘텐츠나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야 될것 같고요. 어떤 세대만 공감하거나 어떤 세대만 이 콘텐츠를 독점하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